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바빠 아 오늘 렘노시에서 맛있는 식사 대용인 마일드 라떼하고 마일드 카카오 세트를 지금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맛있는 식사 제가 아침 10시부터 2시간 어, 간격으로 이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지금 되게 되게 배고파요 그래서 어질어질해요 저는 굶으면 막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수업이 있어 가지고 일찍 나와서 제가 밥을 렘노시로 어, 제가 이제 마시는 식사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충분히 흔든 다음 다 갔다, 갔다 내려오고 다 먹었어. 오늘 우리 아침 안 네, 먹었는데 네. 이거 하나로 아침용이 응. 되겠네요. 애교. 네. <웃음> 음. 어. 음. 약간의 선식의 느낌도 들고 아. 또 여기에 지, 여기에서 단백질이라는 게 38% 한 유대 3 0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의 하루 권장량의 38%, 권장량에 어. 38%. 38 믿고 오늘 하, 아침 한 끼는 딱 믿고 네네. 먹어도 아, 되겠어요 아 예예 고오카슴이네 복용해야 돼. 오늘 이거 아이고, 먹고 날까요? 등산 왔다 갔다 할게요 커피대시고 식사도 되면서 커피도 마시고 싶을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칼슘은 91%나 함유되어 있어서, 저 칼슘 영양제 먹거든요. 골다공증 올까봐. 근데 그, 이거는 칼슘이 91%나 함유되어 있어서, 이건 먹는 날은 칼슘약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 같은 맛인데, 약간 더 커피 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되다고 할까? 이 마일드 라떼는 저는 원래 좀단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달달하면서 커피하고 같이 배는 고픈데 커피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어야 할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칼슘 하루 권장량의 91%를 함유하고 있어서 어, 칼슘약 따로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맛있어요 와배불를것 같아요 많이 바쁠 때는 식사 같은 거 끼니 거르잖아요 그럴 때 끼니 거르지 말고 이런거 한 하나 정도는 한끼 식사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솔직한 리뷰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